시원 이쪽으로 나와야지 가 타야지 이거 이거 그만 타 이제 <웃음> 여기 와서 네, 언어 해봤어요. 봐 네, 네. 음. 이거 이면안되고 전환도 는 돼. 자, 나는안 돼. 자, 나 조이는 안 돼. 자, 나조 그러면 그렇게 한번 얘기해주세요. 부모님이 자기가 많 사주시고, 자 이렇게 많이 놀수 있어서 내일 어린아이에서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면. 네. 아이고, 이름이 뭐예요? 김, 씨, 옷. 에 하세요 말씀 안 하셔도 되거 네. 야, 야 학교에서 하듯이 면 되지 반장님만 같이 붙을 까지 이렇게 주셔야 돼요 우리 주 회장님 우리 화이팅 네 저보고 계실래요? 네. 여기 와서 뭐보있어요여 아, 네. 와서 어떤 거니까지얘기요 어, 어, 어, 어. 혹시 그... 예, 호강체 이렇게 처음이에요? So I d 해 n t s u p p o r